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명 위치를 한번 바꿔 볼거예요 기존 왼쪽에 있는 조명을 오른쪽으로 옮길 건데요 어떻게 천장조명 위치 변경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두꺼비집을 내려 주시고요 등을 빼면 전선들이 영상처럼 연결되어 있거나 터미널이나 절연 테이프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연결되어 있던 선들을 해체한 뒤 전선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테이프나 터미널로 막아주세요. 이제 천장 내부 모습이 어떻게 마감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명 설치가 가능한지를 알수 있으니까요. 천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조명을 설치하려면 전선이 각목 하나를 뛰어넘어야 하네요. 새로운 조명을 달 위치를 정하셨으면 조명 플렌지를 이용해 위치를 연필로 표시해주세요. 구멍은 플렌지만큼 뚫는 게 아니라 전선을 건네줄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뚫어줍니다. 뚫린 구멍이 너무 작으면 전선을 건네주기 어렵고 너무 크면 브라켓 고정을 못합니다. 이제 홀솔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 줄차례예요 홀쏘의 크기는 다양한데 저희는 지름 35mm 홀쏘를 이용했어요. 작업시 석고보드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 옆에서 청소기를 먼지를 흡입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35mm 홀쏘는 조금 구멍이 작기는 해요. 이제 구멍을 뚫었으면 기존의 전선을 늘려 옆으로 보내줄 차례예요 오 어, 왔다 왔다 온다 온다 저기 온다 근데, 뭐, 아니, 그런데 이 전선이 휘어져서 어, 한 번에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옷걸이를 펴서 구멍과 구멍 사이를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어요 어 더, 너무 갔다 깐만깐만 가만 돌려 <웃음> 어, 이쪽으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직진! 아니 아니 아니 넘어갔어 넘어갔어 직진! 아니 아니 아 넘어갔어 직진? 어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오면 돼 조금만 오면 돼 왔다 왔다 짧아 여기 짧아 짧아? 펼쳐놨어 자 이렇게 옷걸이를 먼저 구멍과 구멍 사이로 넘나들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전선을 테이프로 연결해 양쪽 구멍으로 빼내어주세요 오! 이제 브라켓 나사가 나올 구멍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드릴 앞쪽에 홀수를 빼고 드릴 팁을 넣어 나사 구멍을 뚫어주세요. 천장에 브라켓을 넣고 나사를 빼낸뒤 조명 전선과 천장 전선을 연결해 줍니다. 절연 테이프, 터미널 등을 이용해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주세요.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조명 설치를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명 위치를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